맞아요 응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돼 생방송 준비해 주세요 상혜리씨 안녕하세요 레디 고고 고. 이게 조명이야 하얀색 조명도 되고 레디 고 안녕하세요 레고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세상 있는데 오늘 헤드텔입니다. 경주시장은 아직 먹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을 하면 세계리가 앞으로도 감기 걸립니다. 바람보는 캐피게이생햄센는 오래는 조금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오늘은 아잠깐 잠시만요 이거 눌러볼게요 아직 이게 깜빡거리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자 아, 옷은 잘 입으셨는지 얼울보고 이쁜지 마이크 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이거 이거, 이거 오늘 눈, 나오면 하는 거예요 잠깐만 준비 레디 고 레디 고 날아가는력상대입니다날아가는애이 똥달음 급해도 화장실을 할답니다 오래되게 해도 빨리 갈때 힘들어도 버리니다아이고야 굿! 굿! 리게다 됐어? 응 너무 <웃음> 잘했다 <웃음>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오늘은 향신날에도 너무 추입니다 음. 더울 때도 쉬는 나면 땀이 나고 힘들고 아픕니다 감기걸리고 야면야물을 벙어입니다 수화가 영어 아니면 자전거 탭에 날아갑니다 <웃음> 자전거 탑이 <탑에> 날아가나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동원시장입니다 <웃음> 이 동그라미 뭐야? <웃음> 예쁘, <웃음> 야요. 또, 너무 안아줘 와, 볼래? 그래, 넌넌 곰돌이가, 곰돌이가 우리 집 간다고, 곰돌이. 간다고 했어. 간다고 <놀람> 했어? 잘했다. 어. <웃음> 도와다 <웃음> <웃음> <웃음> n o t h i n g b u t big t h i n g s c h e c k t h e h i t l i s t h o w we t w i s t s h i t w h a t c h a n g e d b t t t h e n a m e a t t n o t h i n g b u t big t h i n g s c h e c k t h e h i t l i s t h o w we t w i s t s h i t w h a t c h a n g e d b u t t h e n a m e n a t h a t h a t that h a t h a h a h t h t h a t h a t h a t h t w h t that that that that t t t h t that a t t n a t h a t h a t that h a t h a h a h t h t h a t h a t h a t h t w h t that that that that t t t h t that a t t a Boy.